안녕하세요 제재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취업활동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 2탄 기업에서 어떤 대학 출신 학생들을 뽑을까? 라는 제목을 보셔 봤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대기업 커트라인은 마치 메이지 아오야마가쿠이 미쿄 오오 호세이가 커트라인이다 아니다 그거보다 덜한 학력들도 뽑힌다 혹은 학력 그런게 무슨 상관이냐 요즘은 상관없다 수많은 축축들과 설들이 난무하죠 오늘 제가 그걸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업군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인배율입니다 구인배율이 뭐냐면은 어느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람을 채용하는데 몇 명이 그 기업에 지원을 하냐 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 구인배율입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엊그제 야마하 발동기 취업 관련 얘기하면서 야마하에서 2020년 신입사원 채용을 총 245명 채용한다고 하죠 만약 이런 야마하 기업의 총 지원자가 500명이라고 치면 은 대략 계산해서 한명 뽑는데 두명 지원한 거예요 그럼 이게 2분의1 해서 0.5명 즉 부인 배율이 0.5명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부인 배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경쟁률이 높아진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어느 기업이 경쟁률이 높냐 당연히 대기업 유명기업 인기 많은 기업이 경쟁률이 높겠죠 그만큼 부인 배율도 낮아집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라 해서 전부 인기 많은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라 해서 인기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즉 소비자 중심, 소비자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B2C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B2C 대표적인 기업 뭐가 있을까요? 캐논, 파나소닉, 유니클로, 토요타 자동차 소니 등등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아는 글로벌한 B2C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유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쟁률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일본 기업의 평균 구인배율은 얼마일까요? 2018년에 일본 기업의 평균 구인배율은 1.61배입니다 이거는 역대 두 번째 수준이고 45년 만에 최대의 구인배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업에서 1.61명의 직원을 필요로 하는데 구직자는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불균형적인 시장을 구직자의 우리테시조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의 반대말 즉 구직자는 엄청 많은데 채용은 조금밖에 안하는 거 이거를 카이테시조 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구인배율이 0.6배라고 해요 즉 한국의 경우가 카이테시조 인거죠 하지만 이건 업종, 전기업의 평균이기 때문에 실은 업계와 회사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일본도 대기업의 경우는 구인비율이 낮습니다. 유명 기업일수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고 경쟁률도 셉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업원이 5 0 0 0명 이상의 대기업인 경우 구인비율이 0.39배 즉 4명 뽑는데 10명이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업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일손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의 경우는 9.41배 유통업은 11.32배예요 이거는 기업에서 10명이 필요한데 1 명밖에 지원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금융업의 경우는 0.19배로 5명 중에 1 명이 뽑히는 비율입니다 자, 우리가 기업을 선택할 때이 구인배율이 얼마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문과는 어떤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대학들 도쿄다이가교토다이가 대학, 기토츠 대학, 바시다이가 와세다다이가끄, 게이오다이가이 다섯 개 대학은 위에 있는 0.39배 구인배율의 5천명 이상 대기업의 학력으로 먹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은 취업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 대학 졸업장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 부활동을 열심히 했다든지체육계라든지 토익 점수가 높다든지 아니면 은 알바를 열심히 해서 뭔가 매니저까지 했다든지 뭔가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 5천명 이상 대기업에 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의 나머지 기업은? 부인 배율이 1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대학 졸업장만 내밀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기업 미만, 대기업 계열사,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일본에서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학력에 크게 상관없이 취업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자, 이과를 한번 볼까요? 이과는 구제국대 동경공대 수도권에 있는 국공립대학 기타 지방에서 좀 유명한 국공립대학 그 다음에 마치급 사립대학까지 대기업의 학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플러스알파가 있으면은 더 매력적인 구직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느 대학이 일본에서 취업에 유리한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취업은 어디까지나 노력 플러스 실력 플러스 운 플러스 타이밍 이라는 거 이상 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